방구석 장식장 속에 잠들어 있던 건프라 장난감을 생기있게 보활시켰습니다 무선 스마트폰 충전 방식에 비슷한 작동 원리와 구조를 가진 기접촉 LED 정보를 사용했습니다. 전문가 숙련자들만의 전임을 이었던 기존의 복잡한 건프라 개조 커스텀 방식에서 벗어나서 남녀노소, 무경험자 초보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비접촉 무선 LED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복잡한 전선 작업이라든지배터리 건전지 연결 작업조차 일절 전혀 필요 없습니다. 단지 비접촉 LED 전구가 들어갈 만한 공간만 충분히 확보한 후에 본드나 글루건으로 고정하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작업이 LED 불빛 개조의 처음과 끝 전부입니다. 평범한 건프라에 비접촉 LED 불빛 개조 어떠세요?